서울랜드에 왔습니다 아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, 아, 아 어렸을 때 와보고 정말 오랜만에 와보네요 동심으로 응. 좋습니다 날씨도 너무 어, 미세먼지도 많고 네, 좋아요 네 무한폐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마스크를 다 챙겨주셨네요 입장 시 마스크 꼭 챙겨주시고 어, 스탭 생각보다 먼해요 네, <웃음> 가깝지 않죠? 노래기구 잘 타세요? 노래기구 잘 타는 편인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간이 쪼금매졌어요또 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서 탔는데 어, 엄청 무, 이렇게 무섭고 또 어지럽더라고 멀미 나는 거죠 뭐 남자인데 못하겠어요 하나 둘셋 둘, 둘. 둘. 둘. 둘. 둘. 둘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안할안할 아, 아, 그만할래 <웃음> <웃음> 아, <저> 그만 <웃음> <웃음> 어. 남자인데 못하겠어요 이 어렸을 때한말로안 참아지네 안 참아져 <웃음> 야, 이렇게 되는데 이게 흔들려 그 그러니까 여기서 툭 했을 때 이렇게 약간 수직으로 낙하할 때 그때가 무서워. 그리고서 이렇게 딸려오는 건 괜찮은데 수직으로 콕 떨어질 때가 이렇게 돼. 돈이 없어 밀어 돈이 없어요. 이녀들이 n 같이 출연 t a 지 나만 나면이ご아 우리 근데 여기 안에 있다가 빨리 오라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돼? 아니 <웃음> 아니 이게 진짜 움직이는 거야? 아그 거기가 움직... 어? 누군가? 내가 움직이는 건가? 오 이상해 이상해 똑같게 <웃음> 조금 맣게 아저씨보다 멋지네요. 어, 어, 좋아 지멀미난다 고. 아,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늦 민망해.